안녕하십니까 아재TV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새로운 에어소프트건 한장 오랜만에 전동건 리뷰를 하는 것 같아요 리뷰를 하는 것 같고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릴 제품은 바로 이겁니다 어,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 드릴 제품은 INF 에어소프트의 AKM 모델입니다 음, 이전에 제가 영상에서 INF M4 CQB 모델을 소개를 시켜드렸고 제가 게임에 사용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커스텀한 이런 외형을 소개를 많이 시켜드렸어요 근데 실제로 제가 소개시켜 드린 이후에 제품을 뭐 구할 수가 없어 가지고 구입을 못하신 분들이 많았죠 그게 벌써 1년이 다된것 같습니다 근데 어. 그 뒤에 이제 올초올 올 초에 나온다고 무성하게 말만 있다가 얼마 전에 이제 출시가 됐죠. 뭐 416이라든지 AK라든지 AK 시리즈 이런 것들 출시가 됐어요. 그래서 저도 어 AK 그 105를 구매를 할까 아니면 AKM을 구매를 할까 생각을 하고 있던 찰나에 음 AK 105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택컬한 느낌이 강하죠. 그런데 제가 GHK AK를 좀 택티컬하게 꾸민 가스 라이프 있죠? 그래서 저는 AKM을 선택을 했습니다 한번 박스를 열어서 내용물을 한번 보고 여러분들께 가감 없이 제가 생각하는 느낌 그대로 한번 리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직접 돈을 주고 구입한 제품이니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할게요 이전 INF 제품의 시리즈와 동일하게 이런 어, 사용 설명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사용 설명서가 들어가 있고, 어, 플라스틱을 열면 이런 그 스폰지 재질의 비닐이 하나 들어가 있고요. 비닐이 아니고 덮개. 덮개가 들어가 있고, 이렇게 보이는 이 총, 총입니다. 이렇게 완제품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박스가 너무 크다 보니까 일단 제 얼굴이 가리니까 박스를 한번 치워놓고 제품만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예, 박스의 구성품은 아무도 없어요. 총탄창 그렇게두 개의 품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음, 여기서 참고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전동권을 처음 이제 입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이 어 성인용 전동건 에어소프트건 조금 게임에 쓸수 있고 조금 퀄리티가 높은 우리 아카데미나 뭐 토이스타 이런 제품을 어, 제외하고 이렇게 그 외의 제품들은 전동건을 구매를 하면은 배터리가 포함이 안돼 있습니다 배터리 충전기는 별도로 구매를 해야 되니까 참고를 하십시오 음이 요 부분은 이요 정도 얘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음 inf AKM 이라는 모델입니다. 생긴 거는 이런 식으로 생겨 있습니다. 이 제품을 제가 구입을 한 이유는 바로 이거죠. 이 목재, 목재로 된이 스톡과 핸드가드 상당히 좀 구식 총임에도 불구하고 좀 저는 개인적으로 참 세련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아이러니하게 이 AK는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전 세계에서 사람을 가장 많이 죽인 무기라고 해요 어, 아무래도 그런 느낌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뭐 서구권이라든지 테러리스트 느낌 어, 그런 느낌들이 많이 강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총입니다 뭐 총의 연역을 설명하자면 너무 길어서 뭐 사실 제가 그런 지식도 없기 때문에 이 제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 AKM, AK는 시리즈가 워낙 많아요 다른 거를 다 제껴두고 이 AKM에 을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은 AK47의 개선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AK47은 7.62mm 탄을 쓰는 탄이고요. AK74, 뒤집어져 있죠. 5.56mm 탄을 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이 제품은 AKM으로서 AK47의 개량형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톡이 조금, 스톡의 각도라든지 이런 것들에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뭐, 그 정도. 그리고 소형기 기존의 AK47과 AKM 소염기는 틀리죠 AKM 소염기는 사선으로 되어 있는 이렇게 죽창처럼 사선으로 되어 있는 소염기인데 어, 아, 친절하게도 저희 샵에서 어, 별도의 소염기 순정 소염기는 만원에 판매를 하고 있다니까 어, 별도의 순정 소염기가 필요하신 분은 만원에 어, 구입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전체적인 외형을 보시면 은 있을 것은 다 있습니다 스톱, 어, 바디, 어, 핸드가드, 나무, 그리고 긴 총렬 총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공하는 탄창, AK 탄창이 하나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플라스틱 재질의 탄창이고요. 탄창의 재질은 상당히 안 좋습니다. 너무 안 좋아요. 뭐 연사 탄창이 들어있긴 한데 어, 개인적으로 이 연사 탄창에 비비탄을 넣기 위해서 빼는 이 뚜껑 뚜껑 이 부분도 아마 빼다가 조만간에 부러질 것 같고요 보통은 우리가 비비탄을 게임에 사용하든 다 사용하면 은이탑내 잔탄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 레버를 제끼는데 안으로 깊숙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손으로풀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어, 이 탄창 연사탄창이고 요 밑에 태엽으로 조금 되어있는 태엽식 연사탄창을 한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대략 몇발 정도 들어간다고는 라 제가 뭐 가늠을 못하겠는데 보통의 AK탄창 같은 경우는 보통 한 500발 정도 들어가죠, 비비탄이그 뭐 정도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을될것 같아요. 뭐 개인적으로 이 순정탄창은 뭐 저는 안쓸것 같아요, 순정탄창은. 어, 나중에 어떤 탄창이 호환이 되는지는 뒤에 가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이 AKM, INF a 에어소프트 AKM은 38만원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30만원 후반대 판매를 하고 있고 뭐 현금으로 하면 좀 싸질 수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은 샵에서 한번 사장님과 어, 쇼부를 치든지 어, 카드 할부를 사, 사용을 하든지 여러 경로의 루트를 통해서 구입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40만원 밑에서 수입 구입할 수 있는 AK 시리즈의 선택권은 많이 없어요. 어, INF 에어소프트의 AK 시리즈 아니면 디보이 시리즈라든지 뭐 중재에서 나오는 뭐 시마나 이런 제품들의 AK 이런 어, 선택권이 몇개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 중에 살수 있는 제품 특히 이 INF에서 나오는 이 AKM은 국내에서 수입사가 직접 수입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접근성이 좋겠죠 음, 이 제품의 특징은 두 가지가 볼 수가 있어요 두 가지가 바로 이 스톡 핸드가드가 어, 리얼 우드로 되어 있다는 것, 리얼 우드가 되어 있다는 것. 하지만 이 나무의 퀄리티는 생각보다 좋지 않습니다. 마치 플라스틱 같은 느낌이지만 자세히 보면은 나무예요. 그래서 내가 사포라든지 이런 걸 이용해서 약간의 웨더링 그리고 니스치를 통해서 조금 어, 웨더링을 준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리얼한 느낌이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어, 이 정도 금액에서 리얼 우드를 채택했다는 점 어, 주목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확인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바디 부분입니다. 바디가 스틸로 되어 있습니다. 자석을 한번 붙여볼게요. 자, 자석이 요런 식으로 붙죠. 예, 바디가 스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총열 덮개, 총열 총열 덮개라 이게 이게 덮그이 볼트 캐리어가 움직이는 이 덮개, 덮개도 스틸로 되어 있습니다. 스틸로 되어 있고. 어 이런 것들 밑에 있는 이 방아쇠 울도 스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앞쪽에 이 부분, 이 부분도 가늠제, 가늠사 이 부분도 스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있는 이 부분, 이 부분은 스틸이 아니에요. 이 부분은 붙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스틸이 아니고 장전바 역시 스틸이 아닙니다. 자석이 붙지 않아요. 그리고 또한 가지, 이 앞쪽에 있는 총구, 총구 총구도 총구이 아웃바렐도 스틸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앞쪽에 있는 가늠좌, 어, 가늠새 가늠자도 스틸이 아니에요. 다만, 요 위쪽에 있는 핸드 가드 덮개의 윗부분에 있는 이쇠 부분, 요 부분, 요 부분은 또 스틸이에요. 스틸이고, 밑에 이 꽂을 때라고 하는 이 대, 봉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요것도 스틸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 외에 나머지 요런 부분들이나 요런 부분들, 아웃바렐 요, 요 부분, 이 부분은 스틸이 아니고, 장전바 역시 스틸이 아니니까 참고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의 또 하나의 특징은 바로 기본적으로 상형식 기어박스인데 이 기어박스 안에 저가형 전자회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전에 제가 INF 제품을 소개를 시켜드릴 때 회로가 들어가 있고 단발이라든지 연사를 했을 때 트리거 씹힘이라든지 또는 이렇게 단발 트리거에 버그가 생긴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좀 많이 없죠 아무래도 이 일정한 사이클을 제공을 하기 때문에 게임용이라든지 뭐 집에서 간단하게 슈팅을 할때 쓰면 은 괜찮은 어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이전에 있는 INF CQB M4를 1년 넘게 사용을 해본 바이 회로가 오래 사용하면 내구성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쓰다 보면 은 회로가 나가는 경우들이 종종 많이 발생을 해요 그 점은 좀 감안을 하셔야 되고 이 회로는 스페어 파트로 구매가 가능하고 조금 저렴하게 구매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점은 참고로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어뭐 사이클을 일정하게 할수 있는 이 회로가 내장되어 있다는 것은 뭐~ 단점이 아닌 장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기어박스의 탄속 조절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퀵 스프링 가이드, 기어박스 뒷면에 기어박스를 열지 않고 뒷부분만 열어서 스프링을 교체할 수 있는 퀵 스프링 가이드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어요. 다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AK 시리즈, AR보다는 AK 시리즈가 더 복잡한데 AK 같은 경우는 스톱복만 뽑으면 스프링이 교체가 가능해요. 근데 AK는 이... 뽑아야 됩니다 완전히 이 스톡을 뽑아 가지고 이 뒷부분에 구멍이 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아닐 거예요 그래서 어 스프링을 교체를 하려면 은이 안에 있는 이 기어박스 이 부분을 뽑아내야 됩니다 바로 이 앞부분에 그립도 뽑고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불편한 점은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것, 재밌는 부분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아래쪽에 있는 이 꽂을 때가 들어가는 이본 부분, 이본 부분을 뽑아집니다. 이걸 뽑아서 꽂을 때 역할을 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이 부분을 살짝 눌러서 이렇게 당기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뽑아집니다. 이 앞쪽에도 이 구멍 홈이 있기 때문에 꽂을 때처럼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꽂을 때처럼 사용을 안 돼요. 이 구멍이 안 들어갑니다. 이 넓이가 이너바레보다 두꺼워요. 두껍기 때문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않기 때문에 그 점은 참고를 하고, 요런 식으로 그냥 모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뭐 꽂을 때 기능까지 했으면 좋겠는데 뭐이 구멍이 안 맞네요 아무튼 그렇고 이런 좀 세세한 느낌까지도 이렇게 재현을 했다는 것은 참 괜찮은 것 같습니다 어 ak 시리즈의 특징인 이 탄젠트 방식 요게 이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높낮이를 조절하는 이어 사이트죠 사이트 사이트 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그대로 어이 제품에도 이들을 적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광학을 올리지 않고 이 가늠쇠 가늠자로 격발을 할 때는 요 사이트를 보고 격발이 가능하고요. 우리가 광학을 올리기 위해서는 요 레일 위에 이렇게 피카티니 방식의 이런 것들 옵션들을 장착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AK 특유의 이 레일 마운트 요 기본적으로 요 옆에 있는 레일 마운트 요 옆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리는 이런 옵션들이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를 해요. 그런 것들을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한다든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이 제품 같은 경우는 광학을 올릴 수 없기 때문에 때문에 광학을 올리고 조금 택티컬한 느낌의 제품으로 사용을 하려면 아마 이 AKM보다는 AK105 모델을 구입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음.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AK 시리즈의 핸드가드를 교체를 할때 보이는 이 옆에 있는 이 레버, 레버를 이렇게 돌리면 이게 풀리게 되고요. 풀리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핸드가드와 나무가 분리가 됩니다 실제로 이걸 보시면은 실제로 리얼 우드가 맞는 걸볼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제품 역시 핸드가드를 교체가 가능합니다. 아래쪽이랑 위쪽을 교체를 해서 조금 더 택티컬한 느낌을 제품으로 교체를 할 수가 있지만, 어 제가 개인적으로는 굳이 이 제품을 사가지고 그렇게 교체를 하느니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은 차라리 AK105 모델을 사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뭐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제품은 이 AK만의 이 갬성을 느끼기 위해 위한, 유저들을 위한 제품이기 때문에 굳이 어, 이 제품을 굳이 이렇게 좀 어, 택티컬하게 핸드가드라든지 스톡을 바꿀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어, 저도 솔직히 이런 그 구식형 스타일의 어, 라이프를 그렇게 선호하는 편은 아니었는데 실제로 만져보고 어, 이렇게 구입을 해보니까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장전바, 장전바 같은 경우는 작동은 되지는 않습니다 작동은 되지는 않는데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이런 작동은 가능합니다 전동권이기 때문에 이 장전바가 작동을 할때 움직이지는 않고요 이렇게 어, 좀 갬성을 느낄 수 있는 예를 들어서 탄창을 체결을 하고 하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갬성을 느낄 때 이렇게 사용을 하면 될것 같아요 사용을 하면 될것 같으니까 그런 점은 참고를 하시고요. 기본적으로 호흡 조절을 할 때도 사용을 합니다. 요 레버를 당기게 되면은 여기에 이렇게 보이는 어 일자형 이그 움직이는 바가 있습니다. 이 바를 통해서 호흡 조절을 하게 되고 기본적으로 뭐 전형적인 그 AK의 호흡 조절 방식이죠. 이런 방식을 따르게 됩니다. 이 방식은 솔직히 제가 AK가 상당히 호흡 조절을 하기 편하게 되어 있는 제품인 것을 보여주는 게 우리가 AR 같은 계열은이 다이얼을 돌려야 돼요. 고개 손톱으로 돌린다든지 이럴 때 조금 불편한데 얘는 그냥 레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괜찮죠 이런 점은 조금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점은 AK의 장점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요 아래쪽을 또 한번 보시면 은 AK 특유의 탄창 릴리즈 버튼이 이 아래쪽에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탄창을 체결하고 탄창을 뺄 때는 요 뒤에 있는 부분을 눌러서 이렇게 탄창을 빼게 됩니다 이런 어, 점은 처음 구입을 하고 AK 이런 제품들을 처음 만져보면 모를 수가 있으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음, 단발, 연발, 안전은 AK 특유의 이 레버 형태로 옆쪽에 이 오른쪽에만 존재를 하고 있고요. 맨 위로 올려주면은 안전, 그리고 내리면은 연사, 맨 밑으로 내리면 단발로 구성이 됩니다. 어, 그점 참고하십시오. 그리고 그 스톡에 이렇게 슬링고리도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스톡에 슬링고리가 이쪽에 하나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핸드가드 왼편에 여기 슬링고리를 또 하나 더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 이점 슬링을 장착을 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제품은 전동건 방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배터리를 장착을 해야 되는데 배터리는 7.4V 리튬이온 배터리 또는 11.1V 배터리를 다 지원을 하고요. 이 상부 덮개의 뒷부분 레버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빼시면 덮개가 빠지게 됩니다. 덮개가 빠지게 되고 여기 보이는 이 잭을 통해서 연결이 가능해요. 타미아 잭을 사용을 하게 되고요. 어, 배터리는 이 위에 긴봉 타입으로 들어가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배터리가 긴봉 타입, 한뼘 이상 되는 긴봉 타입을 사용을 해야 되고 배터리를 꽂게 되면은 이 앞쪽에 있는 구멍을 통해서 배터리가 깊이 들어가니까 어느 정도 어, 얇은 봉 타입 배터리면은 웬만하면 다 호환이 되는 것 같습니다. 7.4V와 11.1V 격발을 할때 보시면은 7.4V 같은 경우는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단발감이 조금 둔탁한 느낌, 좀 느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총에 조금 무리가 갈 시더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11.1V를 사용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음,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1 1 1는좀 시원하게 연사로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조금 더 강한 느낌, 조금 더 튜닝을 한다라고 하면은 뭐이 모터 정도 교체를 하는 걸로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모터만 교체를 하더라도 11.1V에서 상당히 강한 그 힘을 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앞서 앞부분에서 설명을 들었다시피 순정으로 들어가 있는 이탄창에 상당히 퀄리티가 안 좋다고 했죠. 저는 연사 탄창이지만 쓰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바로 탄창은 어떤 제품을 호환을 해서 어떤 제품을 구입하게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보통 우리가 옵션으로 나오는 이 탄창입니다. 이거는 PTS에서 나오는 AK 탄창이고요. 노멀 탄창입니다. 실제로 격발 테스트를 할 때도 정상적으로 장착이 잘 되고요. 이런 식으로 장착이 잘 되고 격발 테스트에 탄 걸림 없고 급탄 불량 없이 작동이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 솔직히 조금 비싸지만 이런 류의 탄창을 좋아하신다고 하면은 PTS의 이 옵션 탄창을 장착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 제품 맥풀 와플 탄창이라고 하는 플라스틱 탄창이에요. 이 제품은 TMC에서 옛날에 레플리카 형태로 나왔던 제품인데 중재 AK 전동권 노말 탄창은 대부분 이런 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제품 역시 이런 식으로 이상 없이 장착이 가능합니다. 장착이 가능하고 급탄불량 없고 급탄버그 없이 작동이 잘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 죄송합니다. 이런 류의 탄창을 좋아하시는 분은 <웃음> 이 TMC에서 나오는 요런 탄창. 퀄리티가 순정 탄창보다 훨씬 좋으니까 요런 탄창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LCD 철제 탄창입니다. LCD 철제 탄창. LCD 철제 탄창은 일단은 장착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장착하고 빼는 것도 상당히 힘들고요. 어, 제가 비비탄을 그대로 뒀구나. 어, 장착을 하는 것도 상당히 힘들고, 어, 장착은 됩니다. 요런 식으로. 장착은 되고, 이 총과 상당히 제일 잘 어울리는 탄창인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어, 빼고 꼽을 때 상당히 힘드니까 이 점은 참고로 하십시오. 그리고 급탄 분량 상당히 많습니다. 조금 더이 입구 쪽을 가공을 해야지만 어, 급탄 분량 없이 사용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LCT 나오는 순정 철제탄창을 구입을 하실 분들은 이 점을 참고하시면서 가능하면 LCT 철제탄창은 안 쓰는 걸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제품의 실내의 집탄 테스트 영상을 한번 보고 오도록 할게요. 집탄 테스트 영상을 봤습니다 실제로 10m 정도 거리에서 테스트를 했고 뭐 전동권 같은 경우는 솔직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웬만큼 안 좋은 전동권 치고 이렇게 집탄이 벌어지는 경우는 잘 없어요 실내에서 10m 정도 내에서 보통 한 20m, 30m 넘어가면 은 차이가 오겠죠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10m에서 준수한 집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하시면 될것 같고 연사로 발사했을 때도 크게 탄 벌어짐이 없어요. 이 지비비와 전동권의 차이가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지비비는 이 튜닝에 따라서 천차만별한 집탄을 보여주는데 전동권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요즘 나오는 제품들이 대부분 상향평준화가 되어 있습니다. 집탄 부분은 단지 이 내구성이라든지 이작동성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지만 집탄은 크게 나쁘지 않다는 거 참고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제가 개인적으로 얼마 전에 구입한 INF에서 에어소프트에서 나오는 AKM 제품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음, 생각보다 AKM 치고는 상당히, 마름 만족하는 퀄리티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어, 이 회로, 전자회로가 조금 좀 저렴한 전자회로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어, 장고장이 생길 수 있다는 단점, 그리고, 음, 이 리얼 우드라고는 하지만 어, 퀄리티가 살짝 떨어지는 우드 스타일 이런 어, 것들 좀 민감하신 분들은 어, 조금 피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사실 어, 첨언을 좀 드리자면 은 AK하면 은 양대산맥이 가스 같은 경우는 GHK 전동 같은 경우는 LCT라고 하죠 어, 대략적으로 한 60에서 70만원 선 비싼 데는 전동건 같은 경우는 한 70만원 선에서 형성이 되어 있고 어, 가스 라이플 같은 경우는 거의 100만원 가까이 육박하죠. 하다 보니까 이 제품은 그가격에한 3분의 2 정도 하는 금액에 구입할 수 있는 AK 제품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 은또썩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이전에 나와 있던 M4AR 같은 경우 계열은 솔직히 이 바디에 이 도색이라든지 이런 재질이 상당히 좀싼 티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여러분들께 제가 추천을 드리고 이러시고 싶진 않는데 이 AK 제품은 이 스틸바디를 채택을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어, 이 정도 금액에서 상당히 괜찮은 퀄리티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LCT에서 나타나는 그 AK 스틸바디는 그런 느낌은 안 납니다. 어, 도색이 좀 이렇게 돼서 모르겠던... 아무튼 그렇습니다. 음, 아무래도 가격이 있다 보니까 그 정도 퀄리티의 고가의 스틸, 어, 철제품이 아니겠죠 좀 저가의 탈, 철을 이용해서 제작하지 않았을까 라는 뭐 생각인데 이 정도 금액에이 정도 퀄리티 음,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핸드가드 조금 유격은 조금 있는 편이고요 스톱 같은 경우는 유격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덮개 같은 경우는 빼고 꼽을 때 조금 불편한 점. 이거는 모든 AK류가 다 그러니까 어,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금전적으로 좀 여유가 있고 좀 나는 완벽하고 좀 리얼한 느낌의 AK를 구매를 하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LCT라든지 GHK를 선택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아, 나는 AK가 사고 싶은데 금전적인 부담도 되고 적당한 금액대에 그냥 갖고 놀만한 AK를 구매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INF 에어소프트의 이 AKM이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좀 많이 길어진 것 같은데 여기까지 하고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제품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